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외신 하나가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The next target, 다음 target은 미국이다. The fraudulent election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사기적 선거, China's meddling, 중국의 개입, and 그리고 implications for the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0, 2020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러한 게 가진 함축된 의미, 영향력 이런 거에 관한 기사가 뭐처럼 뉴스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이제 민경욱 의원이 주도하는 그런 네 명의 대표자가 미국을 건너가서. 에... National Press Club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기자들을 많이 끌어모을 경우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게 될 것이고 국제적인, 나아가서 국제적인 조사단이 한국을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은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래 가지고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개최하게 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런 소식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스탈린이 누굽니까? 어, 세기의 독재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의 철관 통치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갔습니다. 독재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표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표가 4.15 선거 때 만약에 도둑질을 당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이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말이라도 되는 거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백주대낮에 부정선거를 벌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증거조차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의 법적인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것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2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 해서 법원에서 다시 재개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100군데 이상의 선거구에 투표함 보전 절차를 밟았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달라고 소송에 참여한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3천 명이 넘는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작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소수더라도 그 소수의 목소리가 이 부당한 일을 겪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CCBB를 가려주십시오.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소송 당사자가 가난하든 부자든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당하게 CCBB를 가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법원입니다. 만약에 4.15 부정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선관위의 서버라든가 선거인 명부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거기에 사용됐던 컴퓨터들 그리고 개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 이네 명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진 어려움을 겪을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바로 이 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가능성, 사전 우편투표의 부정의 가능성, 날이면 날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부정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바로 여기에 미국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그 현장에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다는 그런 역할을 지금 바로 민경욱 의원과 나머지 세 사람의 대표자가 그 역할을 하러 거기를 간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가서 혹시라도 국제조사단이라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러 조사단이 온다면 현재로서는 바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이 노력,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여 이상이 지났지만 일편단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만약에 표를 도둑맞았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북한과 똑같은 식의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벌인 이분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워싱턴발 뉴스인데 The New Institute는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On Monday September 28 at 12pm at the National Press Club in Washington DC. 이 워싱턴 DC의 National Press Club에서 28일 12시에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네 명의 전문가들이 주도할 것인데, uh, who will present on the fraudulent election that occurred on April 15 in South Korea? 이 한국에서 4월 15일 날에 발생했던 사기적 선거에 관하여. How China intervened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어떻게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intervened, 개입했는지에 관하여. 또, 문재인 행정부에 의한 권위주의로의 하향 국선. 그리고 the dangers faced by the United States from China's interference in its own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11월에 있을 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의 방해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어떤 위험 이런 것에 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다. The four experts. 자, 참석할 네 명의 전문가들은 former National Assemblyman of the Republic of Korea. 자 대한민국의 전직 국회의원인 민경욱, Ewha University Law Professor 최원목, Journalist이자 작가인 Grant Newsam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변호사인 박주현 이런 사람인데 these four experts 이네명의 전문가들은 will lay out the case 이런 사례를 펼쳐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4월 15일의 총선 그 총선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기 행위에 대한 사례를 보여줄 것입니다 From the illegal use of QR codes on early voting ballots 이 사전투표 용지상의 QR코드의 불법적 이용 에서부터 110만에 이르는 우편투표에 이르기까지 that have been found to be fraudulent among others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바로 사기적으로 발견이 된 그런 투표용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the four, 그네 명은 will also present, 또한 보여줄 것입니다. How China meddled, 어떻게 중국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interfered, 방해했는지, with the, the South Korean election, uh, 한국의 선거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and 그리고 the warning signs, 그 경고적 사인을 보여줄 것입니다. These dangers presented to the United States, 이러한 위험들이 미국에게 지시해주는 그런 경고적 사인. 그러니까 as Americans prepare to vote in, in November 자 11월 달에 바로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lection fraud virus is here. 선거 사기의 바이러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e election fraud virus is here. 이 선거 사기의 바이러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assing through South Korea 한국을 통과해서 그래서 미국, you are next, 미국, 당신네들이 바로 다음 차례다 라고 최최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The former representative m e n warned, 이렇게 근거했습니다. That 270만 표 중에서 110만 표의 사전 우편 투표, 이상이 110만 표 이상의 사전 우편 투표 용지가 h a v e n found to be fraudulent, 사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From the recent April election in South Korea, 한국의 그 4월 선거에서 말입니다. Be aware or be next.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이게 BE라고 쓴 것은 굉장히 단정적이다.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됩니다. Uh, journalist and attorney Newsham stated 이 Newsham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Surprising election r e s u l t s are nothing new in democratic societies.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놀라운 선거 결과들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vidence collected by concerned South Korean citizens after the April 1 4 2020 elections,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에 한국의 시민들, 우려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수집이 된 증거는 strongly suggests,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뭘요? The election was indeed fixed. 그 선거가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Mr. n e w s a m who interviewed more than 20 experts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fraudulent election. 사기 선거에 관하여 한국에서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했고, 그리고 wrote a report. 보고서를 썼던 이뉴 샴이라는 사람은 will also speak about, 또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danger.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이란 posed by China for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의해서 지금 posed, 취해질 그런 위험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The US government hopefully takes seriously the allegations of a fraud in the South Korean election. 한국 선거에서의 사기에 관한 주장을 미국 정부는 바라건대 진지하게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바란다. 그래야 한다. And 그리고 it might even consider 그리고 또한 이런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might는 그래야 될 어떤 그 개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It's a uh, warm-up. 그것이 한국의 부정선거, 그것이 일종의 미국 선거에 대한 warming-up이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말이죠. In November 2020, 자, 2020년 11월 선거에서 말이죠. But 그러나 even if the election rigging story is too hard, 비록... 선거 사기에 관한 스토리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컨시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larger story beyond the April 15th election. 4월 15일의 선거를 벗어난 더큰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섬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동안 미국의 동맹국가에 어떤 가능성이냐면 Moving away from a consensual multi-party democracy 합의를 하는 다당제인 민주국가에서 어디쪽으로? Towards an authoritarian state 독재국가인 거죠 사실은 전체주의 국가로 향할 가능성 그리고 Aligning itself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스스로를 에, 괴를 같이 할 그럴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뉴스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결국은 미국을 버리고 어, 중국 중화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누군가가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관한 얘기를 뉴스홤은 또그 기자회견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he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은 will close, 마치게 될 겁니다. 무엇과 더불어, with calls for 요구하는 것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관리들에게 한국의 관리들에게 to immediately look into the allegations of fraud 사기의 주장을 조사,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와 함께 마치게 될 것입니다. H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he voters, 한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죠. 이 유권자들이 How can t a k e back their rights?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take back, 되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fraud, 사기 가능성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오는 미국의 대선에서 어떻게 중국과 다른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것이냐 이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법원에게 그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 어, 다행스럽게도 이 외국에 대한 호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서 이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이 없이 이 참석한 분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국제조사단이 한국에 파견이 돼서 이 4.15 선거에 대한 부정의 가능성을 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본연의 역할, 정치적 고려, 정치적 외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다면 그 법관의 이름이 누구일지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국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영웅이 될 것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